All yeah. right. <웃음> <어렵네요>. 1년 <1년만은> 만에 되는데 <웃음> 아요진아연아기해 <웃음> 그거 이버스요 그거 세이요 안녕하세요. 배우 유승우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. 진짜 오랜만에 화보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엘르요.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빨리 인사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어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늦어버려서 죄송하고 늦은 만큼 어 좋은 소식 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배우에서 끝나고 1년 만에 다시 일 시작하는 거고요. 준비 잘해고 있습니다. 많이 보주세요